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영적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오회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제일 약한 민족이고 제일 작은 민족, 작은 나라의 민족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강한 나라 백성이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수수께끼 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민족과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가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나라 교만한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은 그, 그런, 그런 나라의 백성들은 연달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말을 안 들으면 속에서 얼마나 참물이 난지 아십니까? 지준사 어디 갔지? 들어왔어요. 지준사가 이말 들어. 와카 목사 잘 들어요. 와카 목사님 잘 들어야 돼. 인도, 인디아,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은요, 애들을 말안 들어도 그냥 안 때리더라고. 왕가 목사 그렇지? 아니야? 교회에서 막 돌아다니던 내버려두잖아. 한국 사람은 자식이 예비 시간에 방해한다, 뭐한다, 그러면은 가만 안 놔둬요. 나를 욕할지 몰라도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에 가서 보면 애들이 어른 예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유아실에 가기도 있 하고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은 방해된다고 쫓아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연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왜냐하면 우리 집도 손주가 셋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왔다 갔다 떠들고 말안 듣고 그러는데 내가 다 잡아놨어요 내가 다 잡아놨어 어. 한번은 저 기도할 때 보니까 지준우사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야이 말을 들으라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집에 갓난 얘기 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얘기 또 지금 좀큰애 하나 있잖아요 누구요 지명이? 아니 아니 아니 지명이? 예준이? 예준이 지명이 나 헷갈린다 진짜 크리스 전사 딸이 지명이죠? 아니 아니 아니 아왜 이래? 아, 아들이 지명이고 지존사 아들이 지명이 아니, 아니 아니 예준이 그래가지고 지존사가 얘가 얼마나 속속인가 어린애가 뭘알겠어요많은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니까 한번 내가, 내가 안본것같도다 알아. 뒤에서, 우에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더라고. 기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랬지? 많이 그랬지. 얘를 죄필 수도 없고, 쫄이 꺼! 이러면서, 우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이제 제가 이제 네 살, 세 살, 네 살. 네 살. 아이고, 미운 우리 새끼 다 됐네. 그러니까 저 애가 세살두살 때부터 집에 가면 깐난 애기 하나 태어나 동생 봤지 자기는 거의 놔두지 관심도 못 받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집에서 에이 씨 에이 씨 에이 씨그집구석의 교육을 볼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거기다가 숫자가 붙어. 무슨 소리지잘 모르시나 봐. 요1 2 3 4 5 6 7 8이 붙어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저 집은 C까지 영어로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영어로. 제가 제 이름이 뭐지? 박성순 집사님 아들. 혜성이 혜성이 목사님 설교 돌아, 돌려서 치는 설교 좀알것 같냐? 어? a c 하는데 숫자가 8이 붙는다는 거 알아? 속은 능그러니가 들어있네. 다 알면서. 그러니까, 전에 그이훈상 집사도 깐나에게 용진이 조용히 안 해! <웃음> 자기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한다. 어디 만나서 같이 무슨 교회 계획을 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얘가 박집사는 이제 일 나가고 그 영진이가 워낙 독특해 막우러어기 시작하는데 앉아서 밥을 먹지도 못하게 해요 얘기가 하나도 안돼 내가 얘기 심장이 여러분 조그만 얘기가 심장이 얼마나 하겠어요 이, 이 정도도 안될 거야 내가. 다밥 먹는데 사람들이다. 죽여! 그러니까, 우리네가 막 울다가 어설프게 혼내면 얘가 간을 보고 더 울어요. 우리애가 죽여! 우리 가 죽여! 죽여! 그랬더니 얘가 바지자 수살때다 알아요 다알아 응? 그래 가지고 나는 내 자식은 이쁜데 남은 남들이 볼 때는 내 자식이 안 이뻐요 겉으는아 이쁘다 이쁘다 그러는데 얘가 속속에 왔다 갔다 오면 어떡해 하나님이 이 방해하는데 그랬더니 만나면 울나다가도 어딜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윤상 집사가 편하게 밥을 먹어요 이렇게 밥 먹을 때 얼마나 편해 옆에 앉아서 얘가 조금씩 크면서 밥 먹어 그러면 입에다가 막 오고 싶어 우리 교회에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올라간 애들이 세미도 그랬다 그래 가지고 애들이 다 잡혔어요 우리 집 애들도 말안 들었다 그러면 아들 전도사가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서 방 하나가 깜깜한방이 하나 있어요 글로 데려가면 애들이 바들바들 떠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섭게 혼내라 그래서 가보면 맨날 애들이 있어서 벽을 향해서 손들고 있습니다 세 마리가 원투 쓰리 세맨 원 번. 근데 큰애는 이제 8살 됐잖아요, 올해. 학교 들어가니까 걔는 철들어서 두 놈이서 누나가 공부하는데 방해해. 지조사다들었어 얼른 나가 이제. <웃음>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와카 목사님도 예 지난번에 그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고 가 조용히 하네 이씨. 이씨. 와카 자식아 너 와카 자식이잖아 와카 목사 자식이잖아 조용히 해말잘 듣더라고요 한 번은 인도 가는데 비행기 타고 인도 가서 중간에서 한번 갈아타는데 공항에서 중간에서 쉬고 있는데 하.. 인도 사람들 얘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 나름데 거기까지 발로 차고 만지고 그녀가 자식들이 남의 짐을 만지고 남에게 막침 뱉고 거기다가 막 토하고 오줌 싸고 그래도 내버려도 쏘리 쏘리 안하고 그녀가 인상을 째렸어요 근데 그 부모가 봤어 그러니까 왜 애한테 인상을 째리냐 내가 한국말로, 야, 이 작것들아! 왜 남의 집을 만지는데 애들을 그렇게, 그렇게 교육시켜? 이 작것들아! 하,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그 얘가 또 왔어요. 또 왔길래 내가 와서 누난 보라 면서 이랬던 얘가, 이으로개네 말이야, 춥진거지, 막 씹는. 그랬던 얘들이, 사모님 그때 그랬잖아 우리, 어? 우리 쪽으로 하는 거 자기 집, 자기 엄마, 자기 부모 있는 쪽으로만 돌아요. <웃음> <웃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유리 방황하고 그러면서 자초같은 그런 인생 나라 뺏긴 그런 경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리미야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나여와가 말하느라 너희 장래 내가 소망을 주려고 한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껍데기는 재앙인데 껍데기는 지금 환경은 저주고 재앙이고 전쟁이 져서 사람들이 죽은나 자빠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 타령 하셔 기도 기도해라 소망을 주려고 한다 나를 만나야 한다 지금 내 생활이 개판인데 무슨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셔 응? 내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제도 겨우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도 인천인가 에천인 어디야 어느 한 가정에서 생활고 때문에 세가 그한 가정에 세 명이 죽어버렸어요 생활고 때문에 죽었어요 정부에서 무슨 생활 대책을 다 해준다고 하는데도 생활 대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활이 안되도 죽는 거예요 생활이 안 돼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음?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셔버리고 전쟁에 멸망시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요 같이 합시다 징계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빌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 하시느냐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떨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고 어떻게 보면 징계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박살나고 세상의 나라가 박살나는 것은 멸망다 하는 것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고난이나 연단이나 전제 죽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징계라니까요 그러면 심판과 징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다 안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때리세요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속에 가나다란 어떤 밝은 빛이 있어요 희망의 빛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니까 어려움이 확 닥쳤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는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믿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택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내 안에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 안에서 뭔가가 자꾸 생겨요.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오늘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에레메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환장하신 분이야. 죽여버리려다가도 성도가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막다 풀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주어졌다 그러면 타락하는 거야. 조금만 회복됐다 그러면 세상 문화를 다 받아버려요. 조금만 좀만 기도 안해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기도로 내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오지 그게 아니면 너희들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예배, 기도, 영적인 것, 믿음 이것부터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있으면, 빨리빨리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진짜 귀한 것이 나에게 있어요. 왜 이렇게 목마르지? 왜 이렇게 갈증나지? 왜 이렇게 찬양하고 싶지? 왜 말씀 보고 싶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했던 그 빛이, 빛이 잔존 세력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세상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아내내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남을 속이면 안 되는데 내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그게 빛이에요 빛 그런 하나님이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계속 자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극만 받을 뿐이지 실제로 안 고쳐지면 이제 징계받는 현장에 들어가요 징계받는 현장에 그래서 진짜 귀한 것이 나게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더라면 그것에 만족을 했더라면 바빌론을 푸로로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환경에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 지금 있는 이 행복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때때로 내가 무너진다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화려하게 살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전쟁에 찌고 지금 현재 포로로 살고 있고 들러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들러리 역할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쇠가 빠지게 직사게 고생한 다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에루살렘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니엘도 수많은 선자들이 에루살렘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리워하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옛날에 내가 기도했던 거 옛날에 봉사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켜야 내가 받은 이것도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나 말씀에서 지켜지지 않니 하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다 뺏겨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건강도 나중에 철거됩니다. 건강도 철거돼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 받은 것까지도 다 뺏겨요. 누구에게?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열심히 열 달한테 만든 종에게 다 뺏겨요. 뺏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시켜줘야만 하나? 아니요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내가 청소할 게 뭔지 꼭 당번이 있어서 정해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딱 봐가지고 내가 청소하려면 누군가가 깨끗이 정리가 되있어요 그러면 내가 봉사할 수있는 기회가 놓쳤네 영이 열어져서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 때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영이 안 열린 상태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오른쪽에 천사가 있고 왼쪽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들이 내가 좋은 말하고 나쁜 말하고 이거 다 적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 보세요 어린아이들 오른쪽에 아무도 없네요 왼쪽에 아무도 없네 근데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안이 열려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영안이 열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호기심을 자하는 주일학교 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영이 열어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네 이게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메모지를 가지고 다 적은 애들 하니까요 좋은 말, 나쁜 말, 비꼬는 말, 불순종한 것, 충성한 것 뒤로 갈 뿐만 아니라 화면으로도 남겨야 되기 때 동영상으로 다잘 촬영해요 동영상으로 다 촬영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주님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나고 기도만 잠깐 하고 또 간식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나를 때리시는데 갑자기 머리가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된면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돼요 때리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새해 들어서 벌써 1월 5일 지나서 1월 6일 됐죠 징계와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지만 세상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으면 끝나버리고 지옥가지만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회복을 해서 깨달으면 천국으로 갈수 있고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했던 것이 막 생각납니다 내가 불충했던 것이 생각나고 죄스러운 것이 생각나고 내가 열심히 게을렀던 충성하지 않았던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하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그럴 때내 생각보다는 꼭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 우리가 알수 없지만 무엇인가 그 사람의 당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수민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믿고 또 누군가를 믿기 때문에 예.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바빌론 주위에 바빌론 나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왜 그러냐 바빌론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곳보다 사람이 있는데 가면 바쁜 곳에 길들여져 가지고 괜히 하는 일도 없는데 사람 많이 있는 낮에도 밤에도 막 바람 쏘고 사람 많다 괜히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갑자기 석유가 쏟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석유가 나오니까 공장시설 들어오고 또 일반 노동자들이 필요하니까 노동자들 모이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또 술집이 생기고 술집이 생기면 또 밥집이 생기고 여관 생기고 나중에 그러면서 한 지역에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도시가 그러나 그 지역에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 강원도 양구 군부대에 있는데요 화천 양구 고상 이런 쪽에 부대를 막 없애버리니까, 부대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의 모든 경제가막 살아났어. 숙소도 많이 있고, 식당도, 뭐, 주변 부대시설이 많이 했는데, 부대를 해체시켜버리니까그 지역의 유령도시처럼 사람들이 막 떠난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내주고 있어. 뭐, 뭐, 최신, 뭐, 스텔스 폭격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주둔하는 군, 북한은 군대를 막더 이렇게 어? 가, 강하게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려오면 그냥 다 터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어떻게 최신의 무기 가지고만 전쟁합니까 사람들께서군인들께서 서로 총소고 그러면서도 하지 그러니까 석유가 안 나오니까 유령도시가 되는 것처럼 바빌론에 사람들이 막우그우글 거렸어요. 왜 그러냐? 바빌론이 전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강도질을 했거든. 그 나라의 좋은 것들 다 뺏어왔어요. 다 뺏어왔어요. 좋은 물건들은 다 뺏어와서 바빌론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기하고 영국에 가면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긴 것이 믿음이 뺏겼지 신앙이 뺏겼지 기도도 못하지 하나님께서 에리미아나 이사에게 말하지 다 영진 거 뺏기니까 있는 거에 다적시고 나라가 절단 되는 거예요자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해질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유명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붙잡고 하나님이 들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이 은혜가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가요.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하, 내가 이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교회 와서 기도해봐 영으로 살아봐 응?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무분미하게받아들이면 영적인 것이 막히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넘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까지 막 변화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의 전쟁터에 여러분 돌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이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을 기도를 흐트리게 만드는 누룩을 조심하세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뺏기지 않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것 뺏겨서는 안될것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영으로 작동하고 검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